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도안 데리고 건강해지는 통철의 학 성외과 전문의 김창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부작용, 백신 부작용을 예견하기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힘에 붙였는지 정부에서는 백신 패스를 이제 보류하겠다 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백신 부스터를 더 맞아야 되냐 그리고 맞으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걱정도 드실 거고 또 그만큼 백신 패스를 안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코로나 만약에 확진 됐을 었때 부작용이 생길까 만약에 생기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라는 것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통찰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부작용을 한번 예견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적군 이라고 하고 우리 몸을 아군 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 적군이 우리 아군으로 들어오죠 이 침투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 입안으로 목으로 침투 경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피부 속으로 적군이 들어오게 되죠 물론 백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보다는 훨씬 약독화된 적군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아주 몸이 약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가 목 안으로 침투가 되었을 때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호흡기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침투될 때 어디로 들어갈까요?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림프관으로 들어가죠. 우리 몸에서는 시스템이 어떤 독이 들어왔을 때는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간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림프관을 타고 이제 적군이 점점 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림프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하수도관을 뜻합니다 상수도관이라는 것은 동맥을 뜻하고요 아주 깨끗한 물이고 정맥은 중수도관이 되겠고요 영양분하고 산소가 빠진 물이죠 그 다음에 가장 더러운 물, 우리 몸에서 오염된 물이 림프관 물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하수도관이 깨끗한 게 정상입니다 이런 림프관에는 WBC, 백혈구 같은 경찰도 있고요 NK-cell 같은 형사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적군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경찰들이나 형사들이 우리 몸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림프관의 침투 경로가 좁고 또 정체도 되어 있고 찌꺼기가 많은 하수도관이면 경찰이 도둑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 림프관을 청소를 해야 되는 역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도둑을 잡아야 되는 경찰 숫자가 적어지고 전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이 침투하기가 훨씬 좋아진다. 결국 적군이 침투하기 좋으려면 림프가 좁고 정체가 되어 있고 그게 찌꺼기가 많다. 그러면은 적이 침투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림프가 오염이 된 상황이라고 하고 이것이 오래된 것을 만성 림프 오염증후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림프 오염이 되어서 하수도관이 꽉 막히고 찌꺼기가 많아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림프 오염을 일으키는 실제 찌꺼기를 만드는 것은 화학물질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공화학물질이죠. 인간이 만든 가공화학물질이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공첨가물 그리고 MSG 조미료 그리고 향신료 등 착향제 인공감미료 착색제 등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라면, 치킨, 콜라 이런 등의 맛있는 탄수화물이 됩니다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몸에는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이런 화학물질이 빠져나가도록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기체 화학물질은 트림이나 방귀로, 액체 화학물질은 소변이나 땀으로 고체 화학물질은 대변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에 앉아있다고 트림이나 방귀를 잘 오랫동안 못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은 한 번씩 가더라도 운동을 안 해서 땀을 안 흘린다든지 만성변비로 고생을 한다 그러면 기체나 액체나 고체 이런 화학물질이 축적이 되어서 림프 오염이 점점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림프가 오염된 몸 상태에서 우리 몸에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 안에 들어가죠 그럼 목에 있는 림프 오염이 없고 깨끗하고 림프관이 굵다면 은 1차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서 바이러스가 거기서 종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증상 확진자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에 있는 림프가 오염이 심하다면 기침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코가 막힌다든지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폐쪽으로 안착이 돼서 배양이 될 확률이 크죠 그렇게 되면 고일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점점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쪽에서 국지전을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점점 세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을 맞고 옵니다. 백신은 우리 목 건강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피부와 몸 상태에 있는 림프 전체의 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찔러서 바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피하지방 안에 있는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아주 약한 적군이 침범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약한 항체보다 더 우리 몸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백신 주사 시음악을로 만들어서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 실수해서 혈관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혈관을 타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할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림프에서 코로나를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혈관으로 바로 침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백신을 맞든 코로나 확진이 되었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사람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하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기계 되겠습니다. 호흡기계가 림프 오염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비염이 있다든지 목이 칼칼하다든지 기관제염이 있다든지 인후염이 있다든지 한 번씩 가래가 나온다. 이러면은 호흡기계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림프관이 작고 정체되어 있고 호흡기를 잘안 쓰고 호흡의 근육이 약하다 그러면 은 그쪽으로의 건강이 약하다 보니까 폐렴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순환기계가 약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지정맥류가 있다든지 이렇게 혈관염이 있다면은 이런 경우는 순환기가 약하기 때문에 순환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 순환기에 때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림프오염을 넘어서 혈관에 때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혈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 활동을 할수 있고 그러면은 혈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혈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혈전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피를 돌리고 위해서 혈액 응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소판이 이상을 일으켜서 혈전을 만들기도 하고 혈액 응고가 안 되는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어깨에 맞았는데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혈관염이 있다 보니까 다리에 멍이 심하게 들기도 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혈전이 뇌를 막아서 뇌경색이 생길 수 있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화기에 림프 오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장이 좀 약하고 가스가 잘 차고 매운 거찬거 움직임 없을때 설사를 잘 한다 한 번씩 장염이 있었다면 장으로 가는 혈관이 약해서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일부는 피가 덜 가서 혈전이 장을 막아서 장이 괴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바깥을 볼까요 우리 피부 피하에 예를 들어서 두피에 임프가 오염이 됐다 두피에 찌꺼기가 많다 그러면 원래는 비듬 정도만 있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인포 염이더 심해져서 모발이 있는 텃밭이 훨씬 더 찌꺼기가 많아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탈모가 일어나기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분들 은 어떨까요? 이 생리를 하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하시던 분이 코로나가 침투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몸에서는 몸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몸을 치료하는 게 먼저고 자궁은 자식을 낳는 것이죠. 알을 낳는 것이 나중이기 때문에 몸 치료에 먼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식이 낳는, 알을 낳는 것을 좀더 배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리가 늦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내 몸이 아주 안 좋으니까 내 몸을 버리고 알을 낳아서 임신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알이 과형성이 될 수가 있죠. 결국 난자가 순식간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정출혈이 생겨서 생리양이 오히려 많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천식이나 이런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가 면역 질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림프 누수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림프가 터진 것이죠 특정 지역에 터져서 그쪽으로 누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가다가 그 누수가 생긴 곳으로 바이러스가 훨씬 더 배양을 하기가 쉬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침투가 되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루프스가 호흡기 쪽에 누수가 되어 있는 림프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가 되면서 폐물이 찰수 있는 폐렴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경계는 어떨까요? 신경계가 좀 약하다. 항상 예민하다. 그래서 잠을 잘때 잠이 잘안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은 감각신경이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찌꺼기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은 신경계 림프 오염에 있는 부분에 바이러스가 많아지면서 그게 뇌 근처라면 은 잠을 잘못 자는 불면증으로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말초신경의 옆구리 쪽이나 얼굴쪽에 한쪽을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안 쓰는 그러니까 감각신경을 과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순간 대상포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신경에 대한 림프오염이 침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거지도 안하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를 아예 잘 쓰지 않는 항상 운전만 하고 다니고 손발이 차고 수중냉증이 많다. 이렇다면 팔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는 혈관도 작고 림프관도 작고 림프에 액이 정체가 되어 있고 그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 찌꺼기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쪽으로 침범이 된다면은 신경의 수초 쪽에 림프에 전쟁을 일으켜서 길리안 발의 증후군이라고 손발이 갑자기 마비가 된다든지 호흡기 근육이 침범이 되면 잘못하면 사망이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암이 있는 경우에 코로나가 침투가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암이 있는 경우는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란 것은 림프 누수에 있는 찌꺼기들이 그 조직의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 염증을 넘어서 이상세포가 그쪽에 침범해서 을 증식하는 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결국 림프계가 쉽게 말하면 그쪽이 다 망가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림프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바이러스 쪽에서는 침투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림프가 좁고 정체가 돼서 림프관에 경찰인의 형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항암제를 먹는다 또는 방사선 요법을 한다면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고 한다면 방사선 요법은 그쪽으로 해서 림프관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고요 항암제는 독성물질을 림프관으로 뿌려서 림프관이 있는 암조직도 파괴하지만 림프관이 있는 경찰이나 형사까지 다 죽이는 형국이라서 바이러스가 림프로 타고 들어갔을 때 무법천지가 되는 그런 형국이라서 더 빨리 침투해서 몸 전체적으로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기가 용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냥 백신이 부작용이 생기나 안 생기나를 넘어서 코로나로 부작용이 생기든지 백신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이 종류도 다 다를 수가 있고 걸리냐 안 걸리냐도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크게 말하면은 내가 몸이 약하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몸 중에 그 약한 부위 내가 원래 호흡기가 약하다 내가 원래 장이 약하다 신경계가 약하다 아니면 당뇨때문에 콩팥이 약하다 이런 등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체크를 하셔서 그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왼쪽에 문제가 생길 더 많은성이 많고요 오른쪽으로 많이 씹는다 그럼 왼쪽에 대상포진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피가 안 가는 쪽으로 내가 안 쓰는 쪽으로 백신의 부작용으로도 생기고 코로나 부작용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에 확진이 되었던 그리고 논문으로 되었던 것을 제가 리뷰를 했던 것이라서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의견을 어 여러 가지 논문과 방송과 그리고 일어나는 이런 통계들 각종 블로그에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개인적 의견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이런 것을 완전히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몸 건강을 챙겨야지 코로나 확진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백신을 맞으려면 내몸 상태를 체크를 미리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백신 부작용을 피해 가시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한번 행동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